이제 sumproduct 문제를 푸셨는데 결과값이 0이 나와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 보시면 sumproduct 해가지고 is number를 썼습니다. 그러면 숫자 값이면 true, 숫자가 아니면 false를 뽑아주는 게 is number죠. 이제 left로 글자의 첫 번째 글자 하나만 가져와서 이하고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 값은 뭐가 나오냐면, 이랑 같으면 true가 나오고, 이와 같지 않으면 false가 나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는 무조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니까 숫자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sNumber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겠습니다 이제 엔터를 쳐주시면 펄스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펄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숫자 0이 나온 거 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이와 같아도 펄스가 뜹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이름 중에서 a10셀이 이시네요 그러면 a10셀이라고 주고 엔터를 쳐도 결과는 false가 뜹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펑시가 이든 아니든 숫자로 값을 반환 받지 않기 때문에 전부 false가 떠서 저희들이 원하는 결과를 구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하려면 left 함수 앞에 있는 이 isNumber를 지우셔야 됩니다 그럼 isNumber를 지우면 is면 true, is가 아니면 false가 나오는데 true는 곱하기를 만나면 1로 바뀌고 false는 곱하기를 만나면 0으로 바뀌죠 그래서 1 0으로 곱한 결과가 나오겠죠 이제는 EC이면서 B 또는 C가 됐네요. 그럼 이제 제대로 구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EC는 옆으로 이동하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해 주시고, B도 변경되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 C도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이제 G열은 변경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F4로 고정하지 않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24라는 값이 구해졌고 옆으로 드래그하면 163이라는 값이 구해집니다.